이불은 종류들이 어떻게 돼요? 모달 제품이나 이제 네. 면. 면 알러지 케어거든요 이게 이번에 이제 새로 디자인이 나온 건데 알러지 케어 원단이 좀 미끄러워요 오리지널 알러지 원단은 소리도 음. 좀 나고 그러니까 음. 그런 걸 보완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자꾸 보완 작업들을 하죠 이런 걸 보면 이런 게 이제 면, 면으로 알러지 기능을 만들어내는 거지 어... 약간 음... 호텔 친구처럼 디자인이 네. 되어 있네요 디자인은 요새는 뭐 다들 우리 젊은 친구들은 뭐 나염지가 있다거나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음... 호텔 식으로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요 네. 깔끔하다 네. 이런 게 이제 알러지 케어 오리지널 아, 예, 네, 맞아요 네. 미끌미끌하고 네, 약간 소리나는 거 그러니까 이걸 또 보완해서 만들어내는 원단이 이런 거죠 면 느낌이 나게 아 진짜 면 느낌이네요. 네, 같은 알러지 케어인데 아 이렇게 달라요. 얘는 면으로 만들어낸 알러지 케어고. 그리고 얘는 면처럼 만들어낸 알러지 케어고. 음 얘는 오리지널 알러지 케어. 아 진짜 다르네요. 완전 다르죠. 어, 가격은요? 가격 차이는 네 아무래도 이제 원단이나 네솜 어, 때문에 가격 차이들은 많이 나는데요. 음 거의 비슷해요. 아 비슷해요. 그렇구나 네. 극세사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어, 보시면 네. 되고 네. 그 다음은 이제 극세사인 네. 거죠 네. 그럼 극세사도 한번 설명해 주실 네. 수 있어요? 전화 받고 오세요 네. 지금 이제 현재 극세사 나온 것 중에서는 최상급이에요 네. 어, A가. 그래서 네. 만졌을 때 촉감이 네. 정말 정전기 좋아요 철, 정전기 방지 처리도 해서 음.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 머리카락을막 문질러도 머리카락 얘는 음. 정전기가 안 일어나요 아 너무 좋아요 진짜 네. 속감이. 어. 근데 이제 얘의 단점이 있어요 극세사의 단점이 네. 두꺼워요. 아 원단이 두꺼우니까 원단 이게 자, 들어 제가... 들어 보시면 진짜 어, 어떤 분은 아우 나 가슴이 답답해서 못자겠어요 시는 분도 계셔요. 음, 이제 그런 게 음. 단점이고 세탁하기가 좀 용이하지 않죠 무게가 있으니까. 그 음. 요런 게 있고 요게 음. 이제 좋은 거고. 그 다음에들 이제 많이들 쓰시는 게 이런 거죠. 많이들 쓰시는 게 이제 이 종류. 음.. 요거는 또 그거랑 아까 앞에 봤던 거랑 뭐가 달라요? 얘는 조각을 낸 거고 원단을 짜면서 조각을 낸 거고 얘는 털이 없어요. 털을 쫙 밀은 거예요. 오.. 네. 아, 이게 만져봐야 안 해요. 네, 그렇죠. 아, 그래서 저는 손님들한테 추천을 해드린다면 나는 추워서 꼭극세사를 써야 되겠다. 음.. 그러면 진짜 좋은 거 사시지 않을 거면 이 정도만 해도 음... 충분하다. 오, 진짜 털이 없네요. 네. 그래서 먼지도 덜 하겠죠, 아무래도. 아. 음. 얘는, 아, 진짜 다르네요. 다르죠. 아, 이게 만져봐야 아는구나. 그런데 금액은 얘보다 얘가 더 나가요. 어, 왜요? 원단이 얘가 더 비싸요. 아, 이렇게 해야 되니까, 그렇죠. 음. 모양을. 음. 그러니까 얘는. 쉽게 짜서 그냥 이렇게 프린 찍은 거잖아요. 프린팅을 네. 한 거잖아요. 근데 얘는 짜면서 다 들어가잖아요.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애고, 원단을 생산을 하면서. 그 얘는 시간이 안 걸리는 애고. 그러니까 얘가 더 싸요. 아... 각자의 취향에 따라 다른 거네요, 이거는. 그래. 응. 음, 프린트를 이렇게 응, 응. 수작업을 했느냐. 응, 응. 아니면 그냥 이렇게 프린팅 했는데 촉감이. 응, 응. 어, 그래서 다르네. 그냥 뭐 적당한 극세사, 쓰, 극세사 좀 따뜻하게 쓰고 싶다 이래면요 정도만 해도 음... 충분하다, 이렇게.